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와 교회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제가 읽고 그 자세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일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그 계속 봐온 것 같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신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이 차서 이렇게 빈틈없이 이루어져 제이 가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자들의 자기 들임의 역사 가운데 그 약속된 일들이 순차적으로 성취되어 나갔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인간의 뭐 신앙 고백이 아니고요. 인간의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역사이다. 성경은 다, 당신의 구속 계시를 어, 펼치시면서 당신의 어떠함과 세상에 대한 경륜과 그, 그 세상의 그 목적들을 세상이 존재하는 목적들을 다 알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어, 섭리되어 기록된 그런 말씀이 되죠.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것에 대한 기록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꼭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3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거기에 어떤 자들이 거기에 순응해서 순종해서 그 거룩한 일에 참여해 나가는가 하는 것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지금 11장 끝까지 지난 시간까지 다 봤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것이 그 하나님께서 높이, 높이 되신 그리토께서 약속하신 그 이후에 그 역사가 어떻게 진전되고 확장되어 나가는가, 완성되어 나가는가, 그것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신실하심,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루시는 완전하신 그, 그,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면 진짜 믿음이 생기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내 삶이 바뀌고 세상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세상을 이제 끝낼 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게 되는거죠 아무튼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까지의 경륜 경영, 그 일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나왔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사울의 부르심이 있었고, 베드로 사도에 의한 유대 변방의 전도가 있었고, 뭐 그전에는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이렇게 쭉 전진돼 나온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 고넬료 과정이 구원받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10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그 일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인정과 계속해서 이방인 전도에 의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 내용을 봤고 그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인준과 협력자 파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11장 말미에 선지자 아가보의 예언대로 글라우디오 때큰 흉년이 들어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가,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유대 지역 형제들을 돕게 되는데 그 일은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성과 또 이미 영적으로 받은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육적으로 나누는 차원에서 그 일을 이루게 그 일을 이루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런 내용을 봤어요. 이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와 그에 대한 교회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에 의한 이제 구원 등을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12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스테반 박해 사건 때 종교지 그때는 종교적인 박해였죠. 오히려 주님의 일꾼들이 흩어져서 복음의 그 증인, 그각 지역의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박해는 세상의 정권을 잡은 자들에 의해서 일어난 첫 번째 박해가 됩니다. 그러한 정치적인 박해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그 보호를 받아가며 그, 그 통치의 성격을 드러내고 나아가는지에 대한 전형적인 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런 의도로 쓰는 내용을 그 흐름에 따라 우리가 잘 눈여겨 하겠습니다. 이 사건 뒤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교회 확장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기록은 이방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두 번만 더 등장하고, 예루살렘 교회 의 대표적인 일꾼이었던 베드로는 이제 12장 17절 이후 사도행전의 역사의 뒷편으로 물러나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의 유대인을 향한 사역은 계속되지만, 사도행전의 그 논조상, 그, 그, 논리적인 흐름상, 더 이상 이제 그의 사, 일이 여기 기록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12장에서 이렇게 유대 지역의 일들을 매듭 짓고 이제 이방교회로 그 초점을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저들도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박해를 받아가면서 성장과 확정을 어떻게 본격적으로 이루어가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그때로 시작했습니다. 누가는 그때라는 말을 자주 썼죠. 여기서의 그때는 어떤 특정한 시간을 염두에 둔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11장 말미에서 본그 아가보 예언의 그 시기가 예언성취의 시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빠의 통치 시기보다 나중의 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아, 주 41년에서 44년 사이에 통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흉년은, 아가보가 예언한 흉년은 글라우디오 4년에서 8년 사이라고 했으니까 이 뒤에 사건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주 46년으로 추정하기도 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에, 4대 황제라고 했잖아요. 이제, 네로까지 이제 혈족의 그 황제들인데, 같은 혈족의. <웃음> 글라우디오가 주 41년에서 54년까지 이제 로마를 통치합니다. 54년 이후에는 아, 네로, 그 유명한 네로가 어, 통치를 하고, 이제 나중에 자살로 인생을 마치게 되죠. 아무튼, 아, 이 글라우디오 때, 그, 아, 저, 아가보의 예언이 성취됐으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보다, 아, 뒤에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 이런 내용 속에서 성경 기자의 기록 습관들을 관찰해 볼수 있습니다. 저들이 정확한 역사적인 순서에 의한 기록에 대한 관심보다는 큰 주제 하에서, 그, 부재적인 일들을 쓰고 또 다음 주제로 고론해 나가면서 전체적인 저술 의도로 전개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는 사건들이 앞뒤로 뒤바뀌는 일도 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때라는 것은 정확하게 생각하면 11장 26, 19절부터 26절의 내용과 그 다음 27절부터 30절의 내용, 사이의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웃음> 대강 정리하면 예루살렘 교회와 그 밖의 교회들이 성장하면서 서로간의 일치됨을 확인해가는 그런 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였습니다. <웃음> 그 여기 나오는 헤롯 왕은 이제 성경에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웃음> 이 여기 나오는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립빠 일세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아 예수님 탄생 시에 유아들을 학살한 그 헤롯 대왕의 손자 손자가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인데 이두의 족속인 헤롯 대왕이 애돔 족속이죠. 애돔 족속인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을 염두에 둔 정책을 정책을 펴서 그 아내가 그 헤롯 대왕의 아내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유대인 아내를 하나 둔 거예요. 유대의 나라를 통치하려고. 그 아내의 이름이 마리암, 마리암네입니다. 마리암네. 마리암네의 그 자식이 이제 아리스토 블루스가 되는 거죠. 그 공식적으로 그헤로대왕이 아내를 삼은 사람들은 뭐 지금 열 명이 넘습니다. 공식적으로 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 10명이 넘어요. 나중에 그 아주 편집증? 의심증이 들어가지고 자기 아내하고 자식들을 많이 죽입니다. <웃음> 굉장, 굉장한 건축술을 발휘해서 그 해롯 성전을, 해롯 성전을 무려 46년 동안 짓기도 계속 지, 지었었는 예수님 공생의 동안에도 지었었는데, 그런 거, 뛰어난 건축술을 어, 가졌던 사람이었고, 아주 이제 로마에 붙어서 아부하고, 유대 나라 위에서 군림하면서 자기 정권을 유지했던 그런 인물인데, 그런 인물이 이제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뭐 하스모니안 왕가, 그러니까 마다 마카비 왕가라고 그러죠. 마카비 이 왕가가 음, 주전 2세기 중반쯤에 동이 잠깐 수리아가 이제 혼란한 틈을 타서 이제 헬라가 혼란한 틈을 타서 이제 잠깐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그그 그, 그 사람들을 이제 하스모니안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은 경건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원래 이제 3세기, 거의 3세기 때부터 그렇게, 그렇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또 민족들의 그 신앙을 위해서 애썼던 인물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하스모니안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마리암네, 헤롯대왕의 아내가 된 마리암네도 그 하스모니안 왕가의 끝자락에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웃음> 그는 아그 어, 이제 아, 아리스토 아리스토 블루스죠 그는 일찍이 그의 형제 알렉산더와 함께 그의 배다른 형 헤롯 안디파터,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본처인 도리스의 자식인데 그의 모함을 받아서 의심만 아버지 헤롯 대왕에게 주전 7년 경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나오는 헤롯의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이제 또 다른 그배 다른 형제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일찍 죽은 거죠. 주전 7년경에 죽었어요. 근데 이 헤로지 태어난 게 주전 10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기 3년 전에 태어난 거예요. 헤롯 아그리빠는 그의 그, 아버지 죽음 이후에 신변 안전과 교육을 위해서 로마로 보내졌는데 가이사 디베료의 아들 두루실라와 친분을 맺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 죽음 이후에 가산을 탕진해서 안을 빚을 지게 되었고 또 한때 그의 누인 이그 헤로디아의 그 배려로 갈릴리 하급 관리의 일을 보기도 하다가 그만두고 알렉산드리아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헤로디아는 그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면그 헤로디아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 헤롯 안디바 에그 후초로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헤롯 안디바 헤롯 안디바에 후초로 들어간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그, 그, 문제. 그, 그, 이제, 헤로디아가 원래는, 에, 빌립의 아내였는데, 헤로 빌립. 그것도 또, 다른, 배달은 자식인데, 그 자식의, 그, 배달은 그 형제인데, 배달은 형제의 아내였었는데, 그 아내, 그 형, 아내, 형제가 죽고 나니까, 그 헤로디아를 취해서, 나중에 이제 살로매를 낳게 되죠. 살로매는 사실 그, 그 해로 빌립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살로매입니다. 아무튼, 여기 헤로디아의 그 배려로,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그, 이게 사, 예, 친, 아. <웃음> 헤로디아는 그러니까 그 배달은 또 자식이 됩니다. <웃음> 그의 배달은 자식의 배려로 갈릴리 하급 관리의 그 일을 보기도 하다가 그만두고 알렉산드리아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빚을 져서 주 36년경 할수 없이 로마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빚을 내가지고 부채를 정리하고 또 디베르의 손자의 그 가정교사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일을 보면서 디베르의 아들 갈리굴라라고 하는 이제 3대 황제인데, 갈리굴라하고 친하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디베리오가 죽은 다음에 그 인생이, 그, 달 운명이 크게 바뀌게 되죠. 갈리굴라가 그를 주 37년경에 그의 삼촌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지역과 그 주변의 지역의 왕으로 그를 임명한 것입니다. 헤롯 빌립이, 그, 일찍 죽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웃음> 그리고 이제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쫓겨난 후에 그의 영토도 차지했습니다. 갈리굴라는 그로 하여금 그의 할아버지의 그 왕자를 차지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만 암살당하고 말죠. 그런 와중에 이제 헤롯 아그리파는 글라우디오에게 붙어서 그를 지지하다가, 글라우디오가 이제 로마 황제로 주 41년에 그 오른 다음에, 유대왕국의 통치자로 또 어, 된 것입니다. 왕위에 오른 다음에는 수도를 가이사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눈에 거룩한 도시를 국가의 정치적인 수도로 붙여 놓으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의 통치 철학은 현상 유지를 통한 그 로마 정치의 평화를 추구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항상 다수파를 자기 그 휘하에 두고 소수파는 아주 압제하는 그런 통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그의 피 속에 반쯤 흐르는 그 유대인들의 피를 쫓아 그 유대 정통 유대교의 열렬한 지지자로 자처했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에게 아주 호의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가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한 것도 다 그런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기독교인들이 적대 세력이라는 걸 알고 또 유대인들이 다수고 유대, 기독교인들이 소수이니까 그들을 다 없애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 그런 통치 철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서 대다수로부터 환영을 받고 그렇게 해서 자기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려고 그런 짓을 한 것입니다. 사실 그가 하스모니안 그 피를 받았다고 해도 일반 대중들은 애돔족 속인 그의 가문이 오랫동안 그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바는 어떻게 서든지 저들에게 호감을 그 보이려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리토인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하려고한 것입니다. 아무튼 그의 이중적인 태도 즉 로마에 대해서는 아부하고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인기를 얻으려는 이런 태도로 인해서 양쪽으로부터 엄청난 동료를 받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그래서 그의 통치에 대해 메시아의 도래가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한 게 아닌가 하는 그렇게 추정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헤롯 대왕의 그 피를 받은 존재니까요. 그가 아무리 이제 그 하스모니안 왕가의 그 여자를 취해가지고 피를 조금 섞어놨다고 해도 뭐그그 그 유전자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 유전자를 그대로 받은 거죠 헤롯 아그리바가 이 헤롯 아그립바가 교회 중에서 죽인 사람이 누구인가? 응. 몇 사람을 죽이려고 해서 먼저 이제 표본적으로 죽인 사람이 이제 야고보 사도입니다. 응. 요한의 형제라고 분명하게 여기 말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야고보가 이제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웃음>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둘이 있는데 예수님의 형제 중에도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는 세베대의 아들 그 요한과 야고보가 있고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이전에 요한과 그 함께 우뢰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그런 인물이고 아주 열정적으로 그냥 그 굉장한 그 열정을 가진 그런 성향이 있어서 우뢰의 아들이라고 어 불리웠었는데 요한사도도 그랬었던 존재가 이제 사랑의 사도로 바, 바뀌게 되죠.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렇게 변했습니다. 아무튼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그의 어머니의 요구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한과 야거부를 주님,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라가서 바로 시작되는 줄 알고 정치적인 나라인 줄 알고 그런 요구를 했던 그런,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또 적극적으로 그 이제 소위 이제 치맛바람을 일으킨 거죠. 그게 이제 마가복음 10장 38절로 39절에 나옵니다. 그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앞날에 대한 예언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거길 잠깐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 어 40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자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자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우편에 앉는 것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성부 하나님의 그 인사권을 알고 계신 거죠. 중보자로서 자신의 사역도 알고, 이제 그, 중보자로서 고난받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들은 그걸 할수 있다고 하죠. 근데 과연 너희들이 그 일을 할 거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자로서 사도 사도로서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 말씀을 하시지만 그 지위에 오르는 것은 이제 음. 성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음. <웃음> 이런 인물이었어요 야고보. 그러니까 주의 사도들도 참 아, 주님 안의 영생에. 예, 영생이 있고 주님이 메시아인 걸 알고 따라 다녔지만 사실 그 굉장히 그어 결핍된 모습이 너무 많았죠. 인간적인 모습도 너무 많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야곱을 헤롯 아그리빠가 칼로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이 전승의 기록에 의하면, 전승에 의하면, 그, 야고보를 칼로 목을 베어 죽였다고 합니다. 당시 미시나, 그, 미시나 사내들인 구장 1항에 보면, 그 살인자와 배교자는 목을 베어 죽이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규례에 따라 그렇게, 죽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미신화는 어, 전승들의 해석집이라고 말씀드리죠. 장로들의 유전이 이제 그 3차 그 귀환, 포로 3차 귀환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아, 저들이 그 우리가 왜 망했는가 하는 율법을 잘못 지켜서 망했다 하는 생각 때문에 율법에 대한 해석들을 많이 하고 어, 이제 그런 그 실정법들을 많이 이제 만들어 갖고 전승화 했어요. 근데 그거 그것 그것에 대한 해설집이 미신화가 되는 겁니다. 그 전승들의 해설집이. 거기에 보면 살인자와 배교자는 목을 베어 주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규례에 어, 의해서 그렇게 칼로 목을 베어 죽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왜 하필 야고보를 죽였는가 그것은 그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교회 안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인물이 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야고보는 사도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따라서 헤롯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로 세워서 시범의 경우로 죽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야곱보를 죽이고 나서 그의 반응을 보고 그다음에 조치를 취하려고 한것 같습니다. 사실 본능의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의 그 악행을 제어하시지 아니한다면 저들은 한순간에 미쳐서 주님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의 불의를 당신의 뜻에 따라 제어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중에 몇 사람만 죽이려고 계획을 대고서 먼저 야고보를 죽인 것입니다. 이게 사실 예수님을 죽인 세력들은 사단의 세력들 아니에요. 그 세력들은 하나님의 세력,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만두려고 하는 성향이 없 성향이 없어요. 이게 이게 빛과 어둠의 그 성향의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절대 빛을 싫어하고요, 빛의 사람들을 싫어하는 겁니다. 이 저들의 성향대로 보면 하루 아침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제어해 주시니까 그나마 이제 조금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웃음> 그래서 교회 중에 이제 그 계획을 대고서 이제 그 야고보만 대표적으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본문에는 칼로 죽었다는 기록밖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야고보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죽었겠습니까? 사도로서. 야고보는 성신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그 그는 사람에게 사로잡힌다고 해서 떨고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고 죄로부터 구속받은 자로서 자유함이 있었고 또 영원한 심판을 행사하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주님의 구속역사의 진행과 관련해서 자신이 한 부분을 맡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정정당당하게 이런 고난, 박해를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이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쳤는가 하면,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1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12절로 24절을 보면, 이런 박해 시에 어떤 그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또 어떤 위로 어떤 위로가 주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1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보다 머리털까지 다 새신바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죽음의 위치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귀하게 보, 보호를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니까 결코. 어 이제 우리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로 19절 그 다음에 24절 제가 읽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리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의 능이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줄이라. 이 구제라는 말은 구변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말, 말하는 그런 재능을 주신다는 거죠.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특이하죠? 너희 인내로 주님이 다 보호하시지만 너희 너희가 주님이 하실 일이 있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의 책임이 있어요 예? 믿음으로, 응. 인내, 믿음으로 인내해야 영혼을 얻는 것. 너희가 그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그러니까 다, 그 주님이 그 예루살렘 멸망까지 다 내다보시면서 이런 예고를 하신 거예요. 나중에, 뭐,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전에도 그랬지만, 예루살렘 멸망 때, 뭐, 아이를 잡아, 배가 기근시에, 뭐, 아이를 잡아먹기도 하는, 자, 어미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런 이제, 험악한 종말을 그 당하게 될 건데, 그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거기서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연구할 필요도 없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그런 형편 속에 그런 박해를 당할 때 주님이 구제와 그, 말할 그,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말할 재능도 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을 미리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걸 이상한 일을 당하는 걸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당연히 받는 걸로 생각. 형제가 막, 그 같이 살던 형제가 저 살겠다고 나를 고발해 예? 예, 그런 일도 있고 뭐뭐 뭐 우리도 이제 그런 박해가 일어나면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자기 살려고 자기 살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뭐 알곡과 가라지가 항상 있는 거니까요 아무튼 이런 가르침을 알고 있는 야곱으로서는 이상의 말씀이 무조건 부족처럼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고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주님의 상급을 내다보고 정당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면서, 인내하면서 정당하게 기꺼이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 자로서 죽임을 당한 거죠. 그리토께서 그 삶으로 모범을 보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는 죽음을 기꺼이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주님의 주권적인 인도에 자신을 들여가면서 한편으로 자신의 죽음으로 교회가 더욱 용기를 얻어 나갈 것을 내다보면서 의연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내가 배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데 내가 배교를 해서 나 혼자 혼자 살겠다고 배교를 해버리면 그그 그 사람을 지도자로 알고 따라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시험 들고 아마 다 도망가게 된 게. 그러니까 그 야고보의 죽음은 그 예수님의 사도로서의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는 면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오는고 있는데 그들의 본이 되는 그런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삶이라는 게그 삶의 행보라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 속에서 그렇게 안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의미가 없어요. <웃음> 다 의미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도 의미가 없고. 따라가는 사람한테도 의미가 없어. 저 사람 말만 하고 행치 않네? 그러면, 예? 말은 그럴듯하게 하더니 결정적인 시험이 오니까 다 배반하고 마네? 이러면, 예? 그게 본이 되겠냐? 어른, 교회의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을 해야죠. 음. 그냥 믿음과 인내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뭐 성신 충만 요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들이 성신 충만하게 살았잖아요 그런 충만함 속에서 자기를 표적적으로 선택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기꺼이 죽은 거죠 기꺼이 그러니까 이상의 가르침을 알고 있는 야고보로서는 무조건 이제 이전의 제이 그 얘기가 부족처럼 자기에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사용되지 않는다. 이걸 아는 거죠. 저도 이제 예수 믿기 전에 부적을 여기 많이 갖고 다녔는데 시험 보러 갈 때는 목에다 이게 코뚜레를 걸고 시험 보러 가고 부모가 우상 숭배자고 또 그래야 된다고 복 받는다고 이뭐 하니까 또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 뭐냐면 그걸로 액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 액땜의 말씀으로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이 가르치는 사상, 그, 그것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 이런 걸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참, 그런 사람을, 아, 참, 불러서 이제, 써가시니까 참, 감, 감, 감, 감격되기도 한데 야고보도 그런 인물 아니었어요 사실 예루살렘 아까도 봤지만 올라갈 때아나저영의정좌의정 주님 왕이 되시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 그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거고 너희가 내가 그 받는 그잔 세례,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냐? 근데 받겠다고 했잖아요. 그 뭔지도 모르고 해놓고 받게 됐을 때 자기가 그걸 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자기가 이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기꺼이 이제 형신충만한 가운데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말을 하면서 기꺼이 죽음을 당하는 거죠. 주님이 구제를 주셔가지고. 토마스 크랩머도, 그, 저기, 영국 성공의 그, 그, 주교였잖아요. 굉장한 큰 주교였었는데, 그 사람이 뭐, 마틴 부처, 뭐, 그, 그런 인물들을 데려다가 개혁을 했던 그런 인물인데, 잠시 그가, 그, 배결을 한 적이 있어요. 박해가 왔을 때. 오른손으로 그걸 사인해가지고. 다시 죽게 됐을 때는 그 오른손부터 그불 속에 먼저 집어넣었던. 그렇게 순교했어요. 그런, 처음에는 우리나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외정 때 신사참배했던 사람이 공산 6.25 당하했을 때 내가 두 번은 부인할 수 없다고 기꺼이 순교하신 그런 목사님들도 계세요. 신사참배 때 당신만 고개 숙이면 다 당신이 당신한테 속한 사람들 다 살려줘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 얼마나 마음이 흔들렸겠어요. 그러고또 사람들이 당신만 살려 고 그래? 당, 당신 하나 희생하면 우리 살 건데 이런 말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잠시 타협을 했다가 그걸 마음의 양심에 꺼려가지고 못 견디다가 6.25 때 이제 총결 했어요. 그이 기꺼이 이제 우리가 다 그런 존재예요, 사실. 그렇게 주, 주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막뭐 아, 자기 욕심 다 부리던 사람들, 이제 주님의 은혜를 알고 이제 기꺼이 주님의 이름과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죽는 거죠. 기꺼이 즐거움으로 두려 두려운 일이지만 참 두려운 일 안에 죽음 죽는다는 게. 그냥 죽으면, 그냥, 숨이 그냥, 심장이 멈춰서 죽고, 맥박이, 호흡이 끊겨서 죽으면 쉽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죽이지 않거든요. 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 칼, 저기, 대나무를 깎아가지고, 손톱 밑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인두를 지져가지고, 그냥, 그냥, 그냥, 다, 가장 중요한데, 그냥 지져가지고, 제일 고통스럽게. 폴리갑도 아마 폴리갑이 순교할 때도 그 빨리 태워 죽이면 그 너무 이제 아까우니까 천천히 태워 죽이려고 불을 은근히 태워서 죽여버려. 얼마나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죽음. 사람으로는 그걸 이렇게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주께서 구제와 지혜를 주셔야. 그것도 숨겨도 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해요? 요만한 가시 하나 벗겨도 그냥, 그냥 주변 사람 다 잡을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아요? 나한테 요만한 피해만 있어도 가족들 다 힘들게 할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야구보는 기꺼이 이제 그렇게 주의의 나라를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이렇게, 죽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를 잡고 또 옥에 가두는 내용이 나오고 아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웃음>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